전길란 교수님의 어, 그 강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는이구는이친는구는는이 친구는 이기는이 친구는 로이 친구는 이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친구이는 그러니까, 인형적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전도에 그, 아,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90년대 되니까, 이거, 모멘텀 픽업, 어,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유저도 많이 그, 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 그거는 타이밍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아니었, 아니었으면, 어쩌면 이거 그, 가라앉을 수 있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되니까 우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놓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런 타입의 이야기가 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유는 인터넷과 조금씩 그 소셜 인트럭쳐 없으면 안 되는 시스템 돼가고 있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준비가 잘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하프 센터의 인터넷 50년 나가면 뭐 그렇게 두, 특별한 건 아닌데 50년 지나면, 뭐, 그거는 인프라스트럭처지그 다음에 두더 커지자, 그런 거는 잘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사이에 그 에코시스템도 그렇고, 우리가 리딩 그룹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도 꼭그 아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가이스 굉장히 아플리시에트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가면, 다시 한번 이런 거 해야 되면, 똑같이 할것 같아. 먼저 그 학생, 굉장히 좋아요 저도 미국서도 조금 강의도 했고 일본서도 강의도 했는데 여기 학생 괜찮아요 지금까지 카이스트는 어, SCI 논문은 잘 압니다 내내 머릿속에서 교수라는 거 SCI 논문만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퍼블리시 하는 방법은 워낙 여기 교수, 뭐 학, 학생 어, 머리 좋으니까, 똑똑하니까, 그 어떻게 하는지, 그래, 뭐, 마스터. 어, 그 다음에는 뭔데? 그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it's only the beginning. Facilitation, not the dictation. 가이스트 정도 수준에 있는 학생, 특히 대학원생,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더 잘하는 걸, 그거 도와줄게. 라는 그 Facilitate 하는 거죠. 리 못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거는 진짜 못하는 애한테는 어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카이스 s 정도 수준, 태양원생 정도 수준에서는 How can I facilitate? How can we facilitate? 라는 개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식으로 저는 카이스라는 거는 에탄올 엑스페리멘트 굉장히 좋은 그 실험 하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면 세계가 그 아프리시에다 한다.